안녕하세요. 조니살롱 우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또 유행하는 수지 히메컷 스타일을 알아보면서 얼굴형에 어울리게 히메컷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히메컷은 양사이드 머리를 짧게 반발 같은 느낌으로 자르는 컷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사이드뱅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사이드뱅과 차이점은 사이드뱅은 앞쪽에서 자연스러운 레이어가 있어서 얼굴을 감싸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구요 히메컷은 레이어가 없이 일자 단발처럼 똑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럼 이쁜 히메컷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기장 두 번째 히메컷의 양, 세 번째 질감 처리 이세 가지가 이쁜 히메컷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기장입니다 수지의 히메컷은 기장은 입술과 턱 중간선입니다 이 기장이 가장 이쁜 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장이 턱선보다 길어지면 얼굴은 상대적으로 짧아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얼굴형보다 긴 얼굴형이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기장이 턱선보다 짧아지면 얼굴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얼굴형에 더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로는 헤메컷의 양입니다. 수지의 헤메컷의 양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중간입니다. 헤메컷의 양이 많아지면 가로의 양이 많아져 옆으로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긴 얼굴형에 잘 어울리고 반대로 히메컷의 양이 적게 내면 가로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얼굴형에 더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메컷의 질감입니다. 수지의 히메컷의 질감은 사진처럼 가벼운 느낌입니다. 질감 같은 경우는 위의 양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질감이 무겁게 일자 느낌으로 떨어지게 되면 양이 많아져서 가로로 더 넓어 보이게 되길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질감을 가볍게 쳐주면 얼굴 라인이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과 둥근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질감 처리는 얼굴형과 상관없이 얼굴의 분위기와 느낌의 변화도 줄수 있으니 얼굴형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메컷을 할때 둥근형 기장은 턱선보다 조금 짧게 양은 조금 질감은 가볍게 긴 얼굴형 기장은 턱선보다 조금 길게 양은 조금 많이 질감은 적당히 가볍게 하면 이쁜 히메컷이 완성됩니다 오늘 히메컷 스타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